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상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캡컷 기능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자동 자막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꽤 오래 전에 되긴 했는데 그때는 영어 자막 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한글도 됩니다 엄청 좋죠 더 놀라운 거는 정확도도 거의 한 8, 90% 글자 수정한 게 거의 없어요 띄어쓰기 수정하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여타 다른 프로그램 어떤 PC 프로그램에서도 활용하지 못한 기능을 캡컷이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자동 자막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만진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능은 제가 예전에 PC에서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주는 부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린 적 있었죠 그 프로그램보다 캡컷에서 하는 게 정확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폰 기종이나 여러분들이 편집하려고 하는 영상에 따라서 약간씩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 클립 밑에 보시면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네가지 탭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자동캡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캡션 달기라는 설명창이 나오고 여기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뭐 언어만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한국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계속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 위에 자동캡션 다는중 하면서 창이 나옵니다 기다려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자막이 달아졌습니다 여기서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캡컷에서 자막을 수정하거나 뭐 폰트 변경할 때 하는 방식과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틀린 것들 이런 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때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일괄 편집을 누르셔서 원하는 초에 있는 이 텍스트를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화면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폰트나 스타일을 이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그 바로 밑에 스타일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폰트를 바꿔 보겠습니다 폰트를 바꾸고 배경 바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일괄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여기서 일괄 편집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똑같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도 이렇게 쭉 잡고 이렇게 누리실 수 있고 딱 걸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혹은 뭐 위치가 안 맞다 싶으시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싱크가 안 맞아 가지고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는 제가 사용한 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막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 들어보시고 텍스트 클릭을 하고 분할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립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더블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길었던 자막을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짧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는 뭔가 크고 색깔도 좀다 다르게 변화를 줬다 할 때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자동 캡션에 적용있죠요거를딱 지워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깔로 파란 색깔 뭐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뭐 편집효과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크기를 키우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하나 더 넣고 싶다 하면은 클릭을 선택을 하고 복사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창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두 개로 이렇게 놔두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예쁘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캡션을 달고컷 편집을 하다 보면 딸려오면서 이렇게 싱크가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컷 편집을 하고 자동 캡션을 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컷 편집을 여러 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동 캡션을 달게 되면 이렇게 부분 부분 여기 자동 캡션 달고 달고 이렇게 안하고 한꺼번에 일괄로 다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자동 자막을 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자동 캡션을 달고 컷 편집을 하셔도 되고 컷 편집을 하고 자동 캡션을 다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중에서 편한 대로 선택해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자동 자막으로 여러분들 작업 시간도 단축시키시고 편하게 편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